야옹 황황. 안녕하세요, 드라마. 어서와에서 홍주 혁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, 드라마. 어서와에서 소라 역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안녕 안녕 <웃음> 강아지 I know. 이 know. I k n 거든 I k 장에서 그냥 분위기 메이커예요 되게 에너지가 엄청 많고 항상 밝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아 서로가 누구인 것 같? 이미지 얘기하는 건가요? 아니면 좋아 뭘더 좋아할 것 같은지? 좋아할 것 같은데. 봐봐. 봐봐. <웃음> 강아지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. <웃음> 왜요? 실제로 강아지 키우시고 계시잖아요. 네 맞아요. 두 마리 키우시고 계시잖아요. 그럼요. 얼마 전에 올림픽공원에 산책도 하셨잖아요 그럼요. 그렇죠. 그래서 강아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고양이 키우시잖아요. 어, 네 그렇죠. 두 마리 키우시잖아요. 한 마리인데요? 한 마리 키우시잖아요. 한 마리? 즉 고양이 키우시잖아요. 네. 한 마리 키우시잖아요. 아 어, 그럼요. 그래서 고양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아, <웃음> 음, 음. 음, 이건 바로 할수 있어. 음, 이거 알수 있을 것 동시에 같아. 동시에 할수 있어. 하나, 둘, 셋. 매운맛. 아니야? <웃음> 아닌데? 아니야? 너매운 떡볶이 좋아하잖아. 안 매운 떡볶이 좋아하는데? 어? 그 뭐야? 거기 매운 떡볶이 아니야? 모모 떡볶이 그거? 거기서 안 매운 떡볶이만 고르는데? 그렇대요. 얼굴 붓는 걸안 좋아해서 단맛을 더 택하실 것 같습니다. 아 매운 거 먹으면 얼굴 붓더라고요. 그럼요. 응. 너 많이 붓더라.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그쵸?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이 뭔지 맞추는 어, 어, 거 같죠? 어. 뭔지 하실래요? <웃음> 인싸. 핵인싸 그거? 맞아요? 왜? 전 아스타입니다. 너가요? 응. 왜요? 전 일단 집순이고, 많은 사람들 잘안 만나고. 아. 응. 어 뭐야, 우리 현장에서저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데? 현장이니까요. 멋있다. 아 저도 아니에요. 전 진짜로 쉬는 날에 집에서 안 나가요. 저 고양이 돌아주기 바쁘고, 저 제일 아, 자주 하는 게 집에서 청소하는 거랑 밥하고 청소하고 나도 화창한 음... 날 어. 이거 뭔가 우리 오리... 아니 이건 스포구나 음. <웃음> 전비 오는 날 화창한 날 아니요? 어, 아니요? 왜왜 <웃음> 왜 아니에요? 비 오면 너무 꿉꿉하잖아요 어비 오면 되게 약간 그 감성에 젖을 수 있고 음. 뭔가 그 센치즈는 느낌이 좋지 않나요? 저는 그게 싫어서 평창 날을 좋아합니다 그래요? 어, 맞추고 싶은데? 네. 지금 뭔가 재밌지 않나요? 어, 재밌네 어 되게 약간 승부욕 엄청 음. 된다 오케이 난요 확실해 아 나는 도시 저도 도시 하나 둘셋땡전 맞아요 <웃음> 왜요? 좋은 집 사시니까 도시 아 그러니까 아니, 저는 도심이 맞아요. 저는 도시 좋아해요. 여행 갈 때도 도시 국가 놀러 가고. 음, 전 휴양지 좋아하고 뭔가 자연 예쁜 게더 좋지 않나요? 아 그렇죠. 자연 저도 좋아하죠. 차 소리 뭐 이런 높은 건물보다는. 잠깐만요. 빵이 밀가루 포함인가요? 아니면 면도 밀가루잖아요. 음, 그렇죠. 그냥 말 그대로 밥, 빵, 면세개 중에서 골. 밥, 빵, 면, 밥. 찍어야지 거는 밥, 빵 예. 네. 하나, 둘 셋! 밥! 빵! 맞아요? 전 맞아요, 저도 밥. 맞아요 응. 아 기분 좋아 <웃음> 우와, 맞췄다! 마지막. 아, 마지막이에요 벌써? 어안타까 뭐 계속해 주세요 아쉬워 저 <웃음> 이걸로 한번 찍자않한 시간 아이고. 넘게 해줘서 네. 좋을 것 같아 초위에다가 서 더위에다가? 아, 이건 알아요 이건 나도. 하나, 둘, 셋. 더위. 추위. 응. 음. 맞아요. 저는 추운 날 촬영하면 이렇게 엄청 뜨고 조금만 더우면 엄청 힘들어요. 우리 세트가 엄청 음. 더울 때 있는데 그때 저는 되게 힘들어요. 응. 음. 전 그리고 말짱해요. 그리고 예은이는 밖에 출 야외, 야외 촬영할 때 엄청 힘들어하고 진짜로. 하나 더. 해마지막으 걱정이 많으 낙천적인 변. 음. 음. 어, 의외로 그거것 같은데. 음. 음. 걱정이 많은 편? 편. 아니요? <웃음> 반반이요. 굳이 하나만 하자면 어느 쪽이 아까요 걱정이 많은 편. 전 고민이 되게 많고 생각이 되게 많아서 뭔가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. 그것도 고민 아니에요? 그렇죠. 고민이죠. 걱정이 네. 많은 편인 것 같겠죠? 응. 맞아요. 저도 그냥 체계적으로,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. 응. 모든 일들을. 응. 그래서... 뭐 그런 위시리스트,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뭐한달 플랜이라든가 뭐 반년 플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. 맞아. 그렇지 않아요? 맞아요. 근데 그러다가도 뭔가 스스로 지치면은 쿨하게 답보기. 어, 그런 거 많이 봤어요. 어. 그런 거 같아요. 반반 맞나 응. 네? 아, 오. 네? 제가 더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? 똑같지 않아요, 우리? 똑같나? 제가 더 많이 맞았다고요? 저를 너무 몰라요. 아, 그래요. KBS 드라마 어서와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마리클레르 3화로 많이 봐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많이 눌러주세요. <웃음> 야옹. 빨리 해. 엄마. 별로 안보잘나와 엄청 잘 나와요. 모니터에 엄청 잘나와 진짜로. 스태프들이 엄청 좋아요잘 나온다고. 오늘 바보도 엄청 잘 나왔죠? 아니... <웃음> 굳 덥다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